일상 콘텐츠를 진행하고 계신 장면을 기록하다 해깅스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기적귀 나무라 불리는 모링가를 마셔볼건데요 제가 처음 설명했을 때 모링가는 기적의 나무라 불린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왜기적의 나무라 불리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약 4000년 전부터 이용되어 온 모링가는 인도 전초 의학 서적인 아유르베다에는 300여 가지 질병에 예방이 쓰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인가의 이용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150년 <웃음> <웃음> 기원전 150년까지 올라가는 발굴 자료에 의하면 고대의 왕들이 왕비들의 건강한 정신 상태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웃음> 시기요법으로 모링가 잎과 열매를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대박이죠? 대박! 고대 인디아의 강력한 정치와 군사력을 보호하고 있던 아우리아 제국의 전사들은 전투를 앞두고 모링가 잎의 추출물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대박이다 아! 모링가 잎은 전사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어서 자신감을 부여했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서 전쟁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링가 씨에서 얻은 식용오일은 피부를 보해주고 호 이것을 몹시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네요 오 대박! 어, 대박! 오늘은 모링가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둘의 가격 차이는 10배가 된다고 하네요 정말 어떤 맛이 나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저희 둘이 가위바위보를 한 후에 이긴 사람이 순서를 정하고 원샷을 해보겠습니다 차! 아이 바위보 아! 아! 이겼다! 아! 여러분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혜기 스님이 먼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겁나 쓸거 같다. 스탑 해주세요. 어, 언제 언제? 야그말 스탑. 아 해야죠. 스탑 스탑. 예. 응? 이거 섞을까요? 네네. 이렇게 마실 수 <웃음> 없지. <없죠. 웃음> 어. <웃음> 아 색깔이쁘다. 아, 이거 마셔 봤어요? 안 마셔봤어요. 내가 <웃음> 이렇게 먹으면. 깔로 나오겠는데? 와! <웃음> <웃음> 아 이거 뭐야 이게? 아! <웃음> 아, 이거 어떡해? 오, 대박. 오, 오, 대박. 오, 오! 오, 대박. 오! 오, 오, 대박. 오. 와... 아... 되게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제가 원샷해 보겠습니다. 차... 아. 오~ 역시 원샷맨! 우와~ 우와~ 아시지 저 모르겠어요. 나 진짜 로 이거 미쳐버리겠습니다. 저 진짜 로자첫 번째 모링가를 마셔봤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모링가를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해볼게요. 가위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그럼 제가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샷맨님께서 마시시죠. 아, 아 이건 나까 <웃음> 거보다 나요. 와.. 색깔보소 이거.. 와.. 음 그래도 이건 단내가 좀 나네요 그러면 이 고급집 무늬가를 원샷을 보겠습니다! 자 <웃음> 오.. 이번 건좀 쉽나봐요 다 먹어? 아 이번에는 제가 원샷에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모닝가를 마시고 난 후라서 그런지 그 느낌이 입안을 맴돌아서난 이거 못마시겠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 남았으니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촥! 차... 오 대박! 오 대박! 오, 오, 오 대박! 차 차! 와 정말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그런 야부진 느낌이 나는데요. 오늘은 모린가 저렴이와 고렴이를 비교해서 마셔봤는데요. 이 저렴이와 고렴이가 가격이 무려 열 배가 차이가 난대요. 헤깅스님은 이두개 중에 어떤 게더 맛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비싼 모링가가 더 맛있었습니다. 저도요! 아! 아! 이거 못 먹겠어요! 어, 나도! 이거! 이거 치고 나서 못 마시겠어! 이거 미치겠어, 나 진짜! <웃음> 저렴한 모링가는 8 0 0 0원대고요이 고급진 비싼 모링가는 10만원이 넘어가는 올인가에요 두개가 10배가 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해깅스님은 이 비싼걸 마셔볼거예요자 그래서 오늘은 저렴이와 고렴이를 비교해서 마셔봤는데요. 비교를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로 야바이! 딱지게 적어주시면 제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깅스님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원샤비님도 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